집을 나서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넓은 농원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닭도 키우고 각종 채소도 직접 재배합니다. 무척 여유로운 섬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특이하게 넓은 땅에 울타리가 많이 찾아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위한 울타리라기 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총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여자. 여자는 망원경으로 집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뭔가가 집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들의 정체는 바로 좀비들이었습니다. 좀비 사태로 멸망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행동으로 집으로 다가오는 좀비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일이 하루 일과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식사시간, 그런데 차려진 3인분의 음식, 그녀가 가족을 잃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 매일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총을 들고 옥상에서 좀비들을 감시하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좀비들에게서 도망치는 한 가족이 나타납니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총을 들고 그 가족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엄마를 잃은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남자와도 기분 좋게 대화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이어질까요? 얼마 후 식사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곳은 바로 지하실인데, 그곳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만든 음식이 아닌 다른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m a some hash browns w i 즐거운 표정으로 그 뭔가를 정리하는 여자. 정리를 다하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그곳엔 좀 전에 구해준 가족들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